이렇게 하면 설정이 끝나게 되는 거야 네저 저는... 네 관리한다 안녕 동티뷰 시청자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날씨가 꽤 쌀쌀해지면서 미세먼지의 수준이 나쁨인 날이 자주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요즘처럼 황사와 미세먼지가 심해졌을 때 자동차 내부의 관리는 어떻게 해야 좋은지와 자동차 환기를 위한 또한 가지 숨겨진 기능을 알려드리려 합니다. 오늘도 동티뷰와 함께하겠습니다. 동티뷰 운전을 하다가 답답해서 환기를 하려고 창문을 열었더니 잠깐 사이에 먼지가 들어오고 또 날이 차가워지면서 입는 옷도 두꺼워져서 옷에 묻어있는 먼지가 차으로 옮겨지고 먼지가 쌓이고 또 지저분하고 건강에도 좋지 않을 텐데 실내 청소 좀 하려고 시간 내서 세차장을 가기가 조금 번거롭지 이럴 때 쉽게 할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세 가지만 준비하면 어디서든지 해결할 수가 있어 바로 이것들인데 우선 이 자극기계는 내가 가끔씩 사용하는 에어건과 청소기의 두 가지 기능이 합쳐진 제품이고 또 이런 게 없으면 천원샵 같은 데 가면 먼지 스프레이 같은 게 있지 이런 게 그리고 이건 플라스틱 케어 케미컬 또 이건 가죽 케어 케미컬 용품인데 이렇게 세 가지만 있으면 쉽게 어디서든지 자동차 내부를 관리할 수가 있는 거야. 아 그리고 시청자 여러분, 이건 절대 광고가 아니라는 걸좀 알아두세요. 우선 이 작은 기계 튜브를 세워서 돌리고 모드를 에어 쪽으로 돌리고 버튼을 누르게 되면. 바람의 세기가 조절이 되고 차 안에 먼지를 쉽게 날려버릴 수가 있어. 그런 다음 모드를 청소기 쪽으로 맞추면 먼지를 쉽게 빨아들일 수가 있어서 좋아. 이렇게 차 안에 먼지를 제거한 다음엔 플라스틱 케미컬을 이용해서 대시보드, 도어 트림 같은 곳에 닦고 발라주게 되면 클리닝이 되면서 자외선을 차단하는 기능도 있고 특히 정전기를 방지해주기 때문에 다시 먼지가 달라붙는 것을 방지해주게 되는 거지. 그리고 가죽 헤어 케미컬을 이용해서 같은 방법으로 클리닝과 코팅을 해주면 쉽게 실내 관리를 끝내 수가 있는 거야. 이렇게 해서 실내 관리 요령을 알아봤고 이제 차 안에 숨겨진 기능 한 가지를 알려줄게. 미세먼지와 황사가 심하고 또 운행 중 가끔은 매연이 심한 앞차를 따라가거나 또 운행하고 있는 지역에 앞치가 심한 경우 대부분 공기순환 모드를 내기 상태로 바꾸게 되지. 그런데 그렇게 내기순환 상태에서 바람의 방향을 앞유리 설이 제거나 앞유리와 발 아래쪽으로 전환을 시키면 공기순환 모드가 내기에서 외기순환으로 자동으로 바뀌게 되고 다시 버튼을 눌러 내기순환 상태로 변환을 시켜야 하는 번거로움이 생기는데 이렇게 내기순환에서 외기순환으로 바뀌지 않고 내기순환 모드로 유지가 될수 있도록 하는 내기순환 모드 잠금 설정을 할수 있는 기능이 있는데 지금 알려줄게 우선 차 안으로 들어가 보자고 먼저 시동을 켜고 보통 탭처럼 에어컨이나 히터가 작동될 때 모드를 앞유리 서리 제거로 바꾸게 되면 보는 것처럼 공기순환 모드가 내기에서 외기로 변환이 되고 창쪽과 발 아래쪽으로 변환을 시켜도 역시 외기로 유지가 되지 그럼 이제 공기순환 모드가 바뀌지 않게 항상 내기 상태로 유지가 될수 있도록 설정하는 방법을 알려줄게요 첫번째 시동이 켜진 상태에서 두번째 앞유리 서리 제거 버튼을 누르고 세번째 에어컨 버튼을 누른 상태에서 내기순환 버튼을 5회 반복해서 누르게 되면 내기순환 버튼의 램프가 깜빡거리다 꺼지게 되고, 이렇게 하면 설정이 끝나게 되는 거야. 설정이 제대로 되었는지 확인 한번 해볼까? 시동을 껐다가 다시 켜볼게. 에어컨을 켜고 내기순환 상태에서 앞유리 서리제거 버튼을 눌러볼게. 보는 것처럼 내기순환 상태가 유지가 되지. 모드를 다시 앞유리와 발 아래쪽으로 바꿔볼게. 역시 내기순환 상태로 유지가 되지. 그리고 내기순환 잠금 기능 설정을 해제하려 할 때는 같은 방법으로 에어컨 버튼을 누른 상태에서 역시 내기순환 버튼을 5회 반복해서 누르게 되면 해제가 되는 거야. 이렇게 공기순환 모드를 운전 환경에 맞춰서 내가 원하는 상태로 설정을 해놓으면 운전 중에 순환 버튼을 눌러서 바꿔줘야 하는 번거로움을 줄일 수 있겠지. 시청자 구독자 여러분 잘 보셨습니까? 올 겨울은 기후변화 때문에 황사가 자주 발생할 것이라고 합니다. 날씨가 차가워져서 창문 열기도 쉽지 않을 텐데요. 가끔 환기도 시키시고 또차 안에 해로운 미세먼지도 자주 청소해 주시고 건강관리도 잘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내차는 네, 내 네, 관리한다. 수고했어, 동티비요.